o v the workers B라는 꿀벌들의 생식 시스템을 억누른데요. However, 그러나 if the queen dies 그 여왕벌이 죽고요. And there are no 그 거기엔 이제 더 이상 유충이 없어요. 그 유충이 뭐냐면 can be changed 그 옮길 수 있어요. 그 그녀를 그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유충이 없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can change it. 그래서 바꿀 수 있어요.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. 음. 그래서 unless 어 uh, 피보험업자가요. 태어운 네. 그 여왕벌을 개입하지 않는 이상, 너 네. 하이 그 이... 어... 그 지붕 있잖아요. 네. 이것은 사라지세요. 그래서 인덱케이스 이... 이때는요. 어다인 그... 그퀸 벌이 죽어가는 식민지 있잖아요. 개들은 네. 시도할 거래요. 뭐뭐하는거스프레이드인 그, 유전자를 뿌리는 것을 시도할 거래요. 비폴리코스 n 어 이게 이... 우리 식민지가 끝나기 전에요. 뭐뭐하면서 뉴스가 그 명시되지는 않는... 써먹도 볼수 있을 텐데, 분당 그래서 그 몇몇의 일하는 사람들이 걸요그 네. 알을 낳기 시작할 거래요 유전자를 퍼트리고 로어 명시되지 않는 전략이 뭐냐면, 그니까 진짜 이전에도 써먹지 않던 새로운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네. 네. 그렇죠. 게게어떻까지 뭐 왜냐하면 얘네가 알을 안 낳잖아요. 네. 그핀 여왕 때문에, 근데 얘가 죽었잖아요. 그러면 네. 얘네들이 자기 이제 살던 곳을 살려야 되니까 유전자를 퍼트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원래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쓴다 이말예요 However, since they haven't 그들이 어 그렇게 한 뒤로 있잖아요. 그 따지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They are, 어, 그들의 그 야, 나아진 애교 있잖아요. 그 계란들은요. 밀, 어, 계속 다 남자 아리일 거래요 여왕벌이 없고 그들의 수정되지 않은 알 있잖아요. 그게 생산할 거래요. 우리 남자들만. <웃음> m a y 그, 아마도, some of them, 그들의 면대중력을 get 행운을 얻을 거예요. 그리고 find a w o 어, 적극적인 여왕권을 네. 찾아 나설 거예요. 그이 그, 어, 그, 벌집에 유전자 있잖아요. a l 인 n h i 이것이 네. 죽은 이후로, 네. 아마, 적극적인 벌들 있잖아요. 그네들은 네. 찾아 나설 거예요. 새로운 벌집이나, 네. 그 적극적인 여왕벌 찾아 놨을 거